나도 많이 먹는 거 자신 있는데. 아야. 이 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처먹기만 해. 엄마, 나 엄마 호강 시켜줄 거야. 뭐? 네가 무슨 소로 대 달만 시간 줘봐. 파프리썬 TV랑 유튜브 먹방으로 나도 금방 돈 벌어서 성공할 거야. 돼지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. 그냥 요기는 안 쳐먹으면 다행이지. 나도 많이 먹는 거 찍어야지. <웃음> <웃음> 로자텍 캠 구입해서 방송해야겠다 택배도 책이요 먹방미 슐랭형님 어서오세요 아, 저 먹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양 보여드릴게요 아, 아, 아 아, 네네 <웃음> <웃음>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지랄이야 개소리 할거면 그냥 쳐나가 꺼져 병신아 어우 oh,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전세계인한테 내 먹는 모습 보여줘야지. 돈도 벌고. 조회수 10만회만 차도 시작하기에 나쁘진 않겠네. 내일 되면 과연 조회 수가 얼마나 차 있을까? 막 조회 수 100만 이렇게 차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곤란한데 <놀람> <놀람> 엄마 내가 보냈잖아. 유튜브 별거 아니라니까. 앞으로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개척할 거야. 어이구, 창백이. 우리 아들, 엄마한테 효도하는 날도 오고,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. 자랑스럽다, 내 아들. 이제 엄마 호강시켜주는 거야?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놀라> 어? <놀라> 한번 조회수나 볼까? FINDING nied